주식투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식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폭등하여 고향을 찾는 분위기가 최고일텐데 이와 반대로 주가 하락을 맞이하는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마실 것입니다. 큰 집돈도 끌어들였고 처가집 자금도 투입했으니 분위기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식투자 성공은 한 번쯤 폐가망신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성공할수록 폐가망신한 경험은 더하기 마련입니다. 폐가망신으로 재산과 외적인 수모까지 겪은 마당에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 독이 오를 때까지 올라 원래 위치로 원상복귀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잘못된 매매 습관, 마음 다스리기 훈련 및 기술 분석 보완을 통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자기 연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주식 투자 환경 분위기가 최악이 될 것입니다.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에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이제는 원상복구마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할 것을 예전부터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어느 날 주식투자 환경이 180도 변화된 상황에서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변곡점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함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환경변화에 둔하면 주식투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장업종 및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상승업종과 퇴조업종이 뚜렷이 나타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퇴조업종을 보유하고 장기투자한다는 고집스런 투자원칙을 고수한다면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조건은 일단 좋은 물건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적정한 값을 주고 매수하여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길가의 약장사를 볼수 있는데 약장수 말을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지만 돌팔이 이 약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짜 독약이 될 것입니다. 주식 매수를 할 때는 최고 주식으로 보고 매수하였으나 매수하고 난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는 순간 아차, 내가 실수를 하였구나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주식투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나. 주식투자는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폐가망신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좋은 종목을 추천하여도 사람 성격은 갖가지 똑같은 종목을 추천해 종목을 매수하여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하고 불안하여 일순간 일찍 매도하여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놓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목표를 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수히 공개되었고 실패하여 목숨까지 던진 사례들이 공개되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야구 4번 타자도 삼진을 당하고도 다음 기회에 삼진을 먹고 고개 숙여 더가웃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4번 타자는 분명 홈런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실패와 성공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투자 패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깡통 당해본 사람이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고 상한가 먹어본 투자자가 큰 대박을 맛볼 수 있으며 하한가 팔려고 내어놓아도 매도되지 않는 경험을 한 투자자만이 다시는 하한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투자 성공은 기본적인 경제 지식과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경험을 쌓아가며 홀로서기를 해야 주식투자 성공 스토리를 그려나갈 위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공담 실전투자 매매내역서를 공개되어 있는데 저 자신이 해가 망신한 맛을 보았고 삼진을 수 없이 당하는 와중에도 홈런을 향한 부던이 노력한 덕에 주가 하락으로 재산상 손실로 건강이 황폐하기까지 한 투자자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강조하고자 하는 당부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당한 사례입니다. 주식기에 붙는 단어가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팔고 싸는 것입니다. 본인 물건 잘 팔기 위해 포장하여 시장 사람들을 유인하기 마련입니다. 97% 이상은 물건도 좋지 않은 것을 포장하여 시장 참여자들을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주가 위치에 따라 포장하기 마련이나 조심 또 조심하여 길가에서 약을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상한가 열방에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하한가 열방에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주 실컷 마셔버리고 세상 뭐 같네. 한바탕 홍역 치르고 나면 다음번에는 상황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종목 자라나 잡으면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조상님, 어쩌게나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이소. 저와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감사합니다.